수성구 등 지정 1년새 시장 금냉호가 14억 아파트 한달 만에 1억 과열 투기 방지 기존 취지 무색. 이번 주 국토부 심의 결과에 주목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대구시가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풀릴 지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하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린다. 지난 6월과 8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심의다. 특히 이번 주정심에서는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대구시를 두고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심사할 전망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도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주정심 회의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가 가기 전에 주정심을 열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정심은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부와 향후 과열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해제와 유지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이번 주정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극심한 주택시장 침체에 빠진 대구의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심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매매가격 성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은 곳을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경우는 여기서 투기과열지구까지 지정한다. 대구수성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엄격한 대출 제한, 세제 강화는 전매 제한 규제까지 받게 된다. 과열된 주택시장을 위한 일종의 냉각제인 셈이다. 규제지역 지정 1년이 흐른 지금 대구 주택시장은 상황이 많이 바꿨다. 쏟아지는 입주 물량에 올해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부동산정부플랫폼 날실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 입주 물량은 1 6904가구에 달했다. 한해 적정 입주 물량을 크게 웃돌았던 것이다. 내년엔 1 9604가구 2023년엔 3 262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폭탄의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서라는 사람이 많지 않아 거래시장도 얼어붙었다. 이날 기준 대구 지역 전체 주택 매물은 35,810건으로 불과 두달 전보다 9.5%가 늘었다. 가격도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대구 아파트값은 0.03% 내려 3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대구의 강남으로 통하는 수성구에 있는 범어 SK뷰 아파트 잔용 면적 84제곱미터형 매도 호가는 14억 7천만원으로 한달 전보다 1억원 가량 내렸다. 수성삼가 롯데캐슬 전용 100제곱미터형은 호가가 12억 9천만원으로 한달새 1억원 넘게 떨어졌지만 서려는 사람이 없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그나마 수성구는 아파트값 하락폭이 작은 곳이라며 다른 동네는 거래 절벽 속에 매물 효과가 더 많이 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8일 울산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내개 철도건설 개통식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대구의 규제지역 지정 해제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규제 지역에선 풀어준 곳이 없다며 대구 주택시장 침체가 좀더 지속돼야 국토부가 규제 지역 해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28일 울산태화강역에서 개최된 동남권 내개 철도건설 개통식에 참석해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구시 조정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권해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이달 초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정식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권 시장은 최근 대구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2,000호 정도의 미분양이 장기간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어 조정대상 지역 지정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투기 수요와 매매 심리 위축으로 대구시는 주택 가격 조정 효과가 이미 나타났으며 현재는 오히려 구축시장 및 외곽지역의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은 심각한 수준으로 대구시 전체 미분양 물량의 64%가 물려있는 동구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대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으로 대구시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지역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앞으로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시 전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반기별로 보통 2월, 12월에 열리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 정부가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대구와 세종, 동두천 등의 지자체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해 그앞에 야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0일 주정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정심에선 특정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해당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를 넘어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조정지역이나 투기지구로 지정되면 가계대출 규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제출 부동산 중과세, 분양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따른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늘어났거나 아파트값 하락세가 뚜렷한 지자체에선는 주정심을 앞두고 특히 조정지역 해제 요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대구시는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동구에 대한 조정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지난 8월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부산동 동두천동, 상패동이 투기 과열 지구에 일부 지역이 조정지역에 포함된 경기, 동두천도 이번 주정심에 해제를 요청했다. 다만 연내 지정해제 결정 여부엔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 관계자는 집값변동폭, 미분양 발생량 등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해도 정상적인 판단 여부에 따라 해체 결정은 내년으로 유보될 수 있다고 전했다. 통상 6개월에 한 차례 열리는 주정심 기간을 감안하면 해제 결정은 늦으면 내년 6월로 미뤄질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의원이 가세한 요구를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일부 지역의 해제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현재 수도권 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동두천 등 25개시, 인천, 중구 등 8개구 등이다. 지방에선 경남, 창원, 성산구를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도심지역이 조정지역에 포함됐다.